배트맨 시리즈를 대표하는 메인 빌런 중한 명이죠. 본명은 오스월드, 체스터필드, 코블팔. 원작 코믹스에서는 그냥 통통한 체격을 가진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으나 영화에서는 기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하수구에 살던 펭귄들에 의해 키워졌다는 오리지널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비주얼적으로도 원작보다 훨씬 더 기괴해졌는데요. 손가락이 뭉쳐져 있고 코가 새부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무려 날생선을 즐겨먹는 등 여러모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었죠. 이후 붉은 서커스 갱단을 거느린 지하세계의 악당으로 성장, 고담실을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애정결핍이 매우 심한 편이며 사람에 대한 불신과 열등감, 질투심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어 인성이 마구 꼬여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의외로 지능형 악당이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우산을 개조해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부패한 사업가인 맥스 슈렉과 연합하여 고담시의 그 시장이 되려 한 것은 물론, 배트카를 손수 개조해서 원격으로 조종, 배트맨에게 범죄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이성을 잃게 되면 사람의 코를 물어뜯거나 자신의 부하마저도 망설임 없이 쏴버리는 데 매우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막판에는 고담실을 통째로 날려버리기 위해 수십 마리의 펭귄들에게 미사일을 장착한 뒤 대대적인 공격을 시도하지만 결국 알프레드에게 저지당하게 되면서 작전 실패! 급기야는 자신의 부하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팀버튼 영화에서 흔히 등장해 했던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로서 정치형 빌런이었던 원작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웃음> <웃음> 인크레더블 헐크에 등장했던 헐크의 아치 에노미 온몸이 신나게 초록초록한 귀염둥이 헐크와 달리 이쪽은 좀더 흉측하고 괴랄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본명은 에밀 블론스키 러시아계 영국인이자 영국 코만도 소속의 특전사로서 뛰어난 실력과 긍지를 지닌 모태 군인입니다 어느 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브루스 베너 생포 작전에 긴급 투입 브라질의 음료수 공장에서 난생처음 헐크를 본뒤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에 빠져버린 에밀 결국 헐크의 미친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두 번째 생포 작전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헐크에게 대항할 힘을 갖추기 위해 아직 미완성인 상태의 슈퍼 솔저 혈청을 투여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있는 힘껏 약을 빨아 제낀 뒤 넘치는 자신감으로 다시 태어난 에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헐크와 1대1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헐크와의 맞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에밀 하지만 쓸데없는 객기는 화를 부르는 법이죠 결국 에밀은 아무 생각 없이 헐크를 도발하다가 이게 뭐지? 그만 전신의 뼈가 박살나는 중상을 입고 맙니다 하지만 이대로 쉽게 포기할 에밀이가 아니었죠 이후 더욱더 많은 양의 혈청을 요구하며 마시 가기 시작한 에밀 점차 눈에 띄게 상태가 이상해지고 신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더욱더 강한 힘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를 시전 급기야는 배너에게서 추출한 혈청마저 자신의 몸에 주입한 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Thank <laughs> you. 무려 3.3m의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어보미네이션의 등장 하지만 막대한 힘을 얻는 대신에 지능이 날아가 버렸는지 갑자기 온도시를 부수고 다니며 행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헐크의 아치애넘이라는 포지션에 걸맞게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피지컬의 소유자 헐크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서로 신나게 후드어가며 맞다이가 가능할 정도였죠 신체가 변이 된 몸 안에 있는 뼈가 외부로 돌출 이를 무기처럼 사용해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며 헐크를 핀치로 몰아붙일 만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헐크는 역시 헐크였죠. 결국 어보미네이션은 헐크에게 피똥싸고 기저귀 찰 때까지 오지게 쥐어터지고 맙니다. 마블 페이지 1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빌런이었지만 하필 헐크랑 맞다이를 붙는 바람에 처참히 발려버린 비운의 캐릭터 다가오는 2022년 드라마 쉬 헐크에서 재등장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이번엔 좀더 화끈한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Come on. 리들러는 배트맨의 수많은 숙적 중 하나이자 천재적인 두뇌를 자랑하는 지능형 빌런입니다 본명은 에드워드 니그마 수수께끼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에니그마에서 유래되었으며 가명인 리들러 역시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인 리들에서 따온 이름이죠 말 그대로 수수께끼와 퍼즐에 미쳐있는 퀴즈바보 이토록 리들러가 퀴즈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뽐내기 위함니다 았는데요. 컨셉 지랄맞게 잡았 에드워드는 웨인테크에서 근무하는 천재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간의 뇌파를 이용하는 위험한 기계를 개발 이를 이용해 연구비를 삥 뜯으려다 단박에 거절당하고 마는데요. 결국 에드워드는 이에 불만을 품고 빌런으로 각성 가장 먼저 자신의 직속 상사인 프레드를 살해하고 이후 투페이스를 찾아가 자신의 편으로 만든 뒤 보담시 저녁을 돌며 5만가지 범행을 자행 그렇게 개같은 짓을 일삼으며 단기간에 수억을 벌어들인 뒤 바다 한가운데 어마무시한 아지트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개발한 뇌파 조종기를 이용 타인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그렇게 빼낸 정보를 자신의 두뇌로 주입 점점 더 높은 지능과 지식을 갖게 되는데요 반대로 리들러의 장치를 이용한 사람들은 뭔가 3D한 잡것들이 난무하는 괴랄한 가상현실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 피가 되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이었죠. 선호하는 컬러는 총천연 녹색 강박에 가까운 물음표 성애자로서 그를 둘러싼 천지 삐까리가 녹색과 물음표뿐입니다 즐겨 입는 코스튬 역시 오직의 화려한 느낌 특히 온몸에 착 달라붙는 전신 타이즈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계속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구가 쓰라린 느낌이죠. 리들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나칠 정도로 수수께끼에 집착하며. 어째서인지 카드 만들기에도 굉장한 소질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주먹질은 완전 꽝이라는 거. 짐캐리 특유의 과장된 표정과 몸짓이 더해져 원작보다 좀더 깨발랄하고 까불까불해진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작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과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나왔던 투페이스보다는 한 5만 배 정도 나은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배트맨의 빌런들 중 조커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악역 중한 명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 등장했던 뮤턴트계의 핵인싸 정확한 탄생 시기는 알수 없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온 블루 장수의 아이콘입니다 본래는 클라우트 슈미트라는 이름의 나치 독일 간부로서 이때부터 숨어있는 뮤턴트 발굴에 힘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염력으로 철문을 꾸겨 버리는 에릭을 발견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의 능력을 시험하던 중 에릭의 눈앞에서 엄마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드라이. 이후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쇼곧 헬파이어 클럽이라는 뮤턴트 조직을 만들어 비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개 있는 유력 인사들을 협박하여 뒤에서 조종하고 만약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끔살 심지어는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전세계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넣기도 했었죠. g General 슈가 quarters. General quarters, General quarters. Yes, 가진 뮤턴트 능력은 에너지 흡수 및 방출입니다. 에너지 흡수의 경우 그 어떠한 물리력도 모두 무리 없이 흡수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방출시켜 공격에 이용하거나 그대로 자신의 몸에 축적시켜 신체능력 강화 및 노화 억제에 사용됩니다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를 죽일 수 없으며 노화로 인한 사망은 더더욱 불가능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또한 정해진 리미트가 없습니다 비록 한참 전이긴 했지만 매그니토마저 단숨에 발라버렸던 최강의 실력자이며 물리 면역의 힐링 팩터 노화 억제까지 가능한 궁극의 사기캐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과 텔레파시 등을 이용한 정신 공격이었는데요 물리적인 공격에는 완벽한 면역이 있음에도 불구 직접적인 정신 공격에는 매우 취약한 편으로서 언제나 정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특수 헬멧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룩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실리적 깡깡 패션의 탄생 이후 이 참담한 룩은 매그니토가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자리잡게 되었죠 매그니토의 각성에 숟가락을 쳐앉고 엑스맨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빌런 중 하나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의 세바스찬 쇼였습니다 온몸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흑수저 인간 샌드맨은 병약한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의 몸을 담게 된 심파형 슈퍼빌런입니다. 본명은 플린트 마코. 뭔가 착하긴 한데 약간 반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무척 있는 뭐 곧단 느낌이죠. 아픈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감옥을 탈출하게 된 플린트. 하지만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길을 잘못 들게 되어 정체불명의 실험시설로 떨어지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광경에 정신을 못 차리는 플린트. 그렇게 아차하는 사이 결국 실험 장치가 가동되고 플린트의 몸은 그 상태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갑자기 모래 입자들이 하나로 뭉쳐지며 플린트의 몸이 재생성됩니다 말 그대로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래같은 남자 아! 그렇게 우주 최강의 모래사장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플린트 가장 먼저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현금 수송 차량을 털게 됩니다 할줄 아는 게 도둑질밖에 없는 더러운 흙먼지 새끼 결국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여 둘은 피 터지는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플린트의 몸은 작은 모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자 간의 분리와 합체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한데요 몸의 입자를 느슨하게 풀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효화시키거나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공격력을 높이는 등 각 상황에 맞게 신체를 변화시키며 뛰어난 임기응변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바람을 이용해 모래 폭풍을 일으키거나 일반 모래와 뒤섞여 은신도 가능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땐 주변의 모래를 흡수하여 빠른 속도로 새살이 솔솔 마데카소란 재생능력도 보여줍니다 모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집불리기도 단연 쌉 가능 막판에는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거대한 모래 괴물이 되어 도시 한복판을 흙먼지 빛까리로 만들어주었는데요 적어도 물리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의 능력자 하지만 신체 구조상 물에 닿으면 순식간에 리타이어된다거나 캐리의 화염 공격에 유리화가 이루어지는 등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시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지컬은 최강인데 멘탈이 개판이란 얘기죠 저 몸으로 막노동을 했어도 딸의 수술비 정도는 금방 벌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친구였달까요 뭔가 여러가지 의미로 짠하고 또 짠했던 역대급 심파 빌런 지금까지 샌드맨 플린트 마코였습니다 머나먼 고대부터 존재해 온 인류 최초의 뮤턴트 아포칼립스는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최강의 빌런 중 하나입니다 본명은 엔 사바흐 누르 거대 외계 종족인 셀레스티얼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신으로 추앙받아온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요 인도의 크리슈나와 유대교의 야훼 이집트의 라등 거의 모든 종교에 등장하는 최고신이라는 설정입니다 취미는 문명 만들기와 문명 조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부시는 굉장히 변덕스런 성격의 소유자죠 극중에선 기원전 3500년에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던 중 그의 정체를 의심한 일부 세력의 배신으로 피라미드 안에 갇힌 채 봉인되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수천년이 지난 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게 된 아포칼립스. 하지만 너무나도 변해버린 세상은 그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고 결국 아포칼립스는 이 그지같은 20세기의 문명을 죄다 아작내기로 맞먹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강력한 뮤턴트를 찾아가 자신의 부하로 만드는 아포칼립스. 일단 교장선생님 후나말씀같은 말발로 상대방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몸안에 있던 잠재력을 끌어내 아무런 노가다 없이 순식간에 만렙을 찍게 해줍니다. 레벨업이 절실했던 우리 뮤린이들 좋아디지죠. 그렇게 천지개벽의 마술사 스톰을 시작으로 반짝이는 쇠날개로 다시 태어난 닭돌기 엔젤 무엇이든 썰어 제끼는 날가줘요 우리 누님 사일로 그리고 지구 최강의 자석 대마왕 에릭 렌셔까지 이른바 사인의 기술하는 중2병 말기 같은 사천왕을 뽑은 뒤 본격적인 인류 리모델링 작전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You can fire your arrows from the tower of Babel. But you can never strike g o d 아포칼립스는 수많은 초능력을 보유한 개인기 부자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능력은 극강의 염동력, 온갖 물질을 모래입자 수준으로 분해시킨 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재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이용 거대한 피라미드를 손하나 대지 않고 순식간에 완성하거나 사람의 목을 따고 바닥에 파묻고 벽에 처박아 버립니다. 거대한 포탈을 만들어 공간 이동이 가능하고 순식간에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슈퍼 힐링 팩터 엄청난 방어율을 자랑하는 에너지 배리어와 퀵실버의 빠른 움직임도 잡아낼 수 있는 역대급 초감각 타인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육체의 전이 등 정말 신나게 많은 5만 가지 초능력을 지 혼자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사실 설정만 놓고 보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역대급 최강의 빌런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연출이 엉망이었고 아포칼립스는 그 엉망인 연출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물론 뒤에 나온 후속작이 훨씬 더 개판이었기 때문에 are always saving the men around here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changing the name to ex-women oh <laughs> 자기야 미친 거야 어느 정도 재평가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과연 아포칼립스가 기대했던 만큼의 강력한, 멋있는, 포스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제 엑스맨 또한 폭스를 떠나 디즈니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아마 언젠가는 MCU 버전의 아포칼립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환갑전엔 볼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